자 지금 31번, 30번, 31번, 31번, 빈칸 야 이거 봐봐요. 논리가 여기 지금 요 지금 빈칸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우선 반의 연결어 나왔죠. 이렇게 반의 연결어 나왔다는 얘기는 앞부분하고 반대의견이라는 얘기예요. 대조적이라는얘기야요 앞에 뭐라고 막 계속 떠들었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고시고 지금 거의 속담에 가까우고 속담이에요. 속담 뭐라고 나왔어요?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들이야 이게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결론은 뭐니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서두르는 것이 혹시 낭비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어, 서두르면 서두르면 어떻게 해? 일을 망친다는 얘기야 이게 웨이스트. 아 어, 그다음에 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도약하기 전에 살펴라 이지 돌다리도 두드려.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저 그렇죠?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딱 멈춰서 생각해봐라고 나왔습니다. 생각주머니를 가동하라는 얘기죠. 요거 뭐야? 책을 판단하지 말어 뭘로? 표지로. 이게 겉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말아. 알겠어? 서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는 자, 그럼 결론 내네요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어디 나와야 되냐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자, 보다. 요게 선행사야. 음, 요걸 꾸며준다 말이야. 뭐가. 웬이 이끄는 관계부사절이. 어? 이게 관대가 아니라 관부절이야. 얘가 뭘 꾸며준다고요? 이 절이 얘를 꾸며준다고요. 선행사 아! 이런 순간들이 있어. 어, 특히 뭐에 시간에. 시간이 이끌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거예요 총각을 낮추는 그런 네. 상황에서는 이런 순간이 있을게 반대되는 논리가 나와야 돼. 여는 뭐야?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야. 서두지 말라는 얘기야. 여기는 뭐야? 서둘러도 되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힌트가 또 하나 있어. 반대 논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있어. 힌트 뭐니? 와, 또 나왔어. 동격. 관계구사들이 동격으로 나왔어. 이걸 다시 풀이해 준 거야. 봐. 우리의 스냅, 스냅 사진 하면 뭐야? 막 움직이면 탁탁탁 찍는 거 아니야? 체크학 체크 그래서 굉장히 빠른 판단. 우리의 상당히 빠른 판단과 그 다음에 뭐가? 첫인상이, 첫인상. 애들아잘 들어봐. 첫인상이랄까, 뭐. 딱 보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얼마나 빨라, 판단이. 어? 와, 이쁘다. 와, 멋있다. 그지 와, 감동적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딱 느낌으로 그냥 바로 판단해버린 거잖아. 이런 첫인상이. 뭘 제공할 수 있다요? 더 나은, 바로, 민지잖아. 수단, 방법. 와, 어떤? 세상을 어떻게 하는? 식별한, 구별한, 응? 분별한. 여쭤이 내용이 이 내용이랑 같아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돼? 어하지 피다만 넣나 아니 좀큰걸봤큰걸 본다고 해 놓고 작은 걸줄몰몇 번이야 정상이 FACE DOZEN A m a k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반대되는 논리가 와야 되니까 여기 여기 비슷한게 있잖아 었 응? 그치? 그거에다가 부정을 안 만들어 간거 아니야? 그래서 d 들어간 거죠? d 응? 이 음, 버젠트레이크 네. 그... 맞죠? 웨이스트. 얼마나? 이 낭비가 되지 않는, 어, 허비 되지 않는, 이를 그르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다니까. 정리 대체? 논리를 갖고 모장해야돼 이거 빈칸 풀 때. 빠른 속도로 풀 수도 있어. 내가 아까 빈칸에다 더 시간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초보니까요. 첫 걸음 말을 뛰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 거고 조금 선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빈칸도, 빈칸 다르게, 빈칸도. 빈칸도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공식에 의해서, 의거해서 소위 말하는 스킬에 의해서 바로 답을 도출해내주요 굉장히 빠르게 답을 도출해내주는 이런 순간들이 이제 오기도 합니다. 몇 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너희들이 판단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잡혀요. 아, 이건 시간 투자해야 되겠구나. 어, 아, 이거는 네. 빠르게, 빠르게 찾는 것이 낫구나. 대충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지문이 어렵다. 단순하게. 말해. 지문이 엄청 쉽다.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판단하면 말려. 그때는. 지문이 쉬우면 자세하게 좌. 지문이 어려울수록 엄청 어려워요. 그럼 선택지가 쉬워요. 근데 인법적 구도로 판단해도 상관없을 때도 많아요. 어, 장점이, 단점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픽만 잡아내도 바로 답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어? 중요한 건 결국 토픽이야. 어, 토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잡느냐. A of B잖아. 어, 됐어? 어, 그걸 판단해야 돼.